없었어요 꿈이 <웃음> 당구선수밖에 꿈이 없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웰컴저축은행 웰뱅피니스 소속 서현민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 25살 때 군대를 제대하고 진로를 결정하다가 그때는 당구를 엄청 좋아했었는데 한번 선수의 길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전문적으로 선수 꿈을 안고 한국 당구 아카데미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 이제 선수 등록할 때좀 실력이 좀 약할 때 선수에 처음에 등록을 했었는데 첫 대회를 나가서 물론 졌겠죠. 졌는데 그때 이제 선수의 벽이 엄청 높다는 걸 그때 느끼고 한동안 막 그만해야 될까? 저거 넘어서기가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한편으로 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또 열심히 하면 또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쭉온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카데미 처음 다니고 했을 때 보통 이제 하루에 10시간씩 항상 개인 연습을 꾸준히 해왔고 또좀 쉬운 공 배치에서 반복 연습을 엄청 많이 한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기왕이면 이제 서울 쪽에서 하고 싶었고 이그 동네를 이제 막 찾다가 여기가 바로 뒤가 북한산이라 너무 멋있어서 산의 기운을 좀 바, 바꾸자 해서 이쪽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산의 기운을 받아서 우승도 하고, 팀리그도 잘 되고 하는 것 같은 느낌 이 많이 들어요 힘든 시기는 꽤 많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당구장 처음 오픈하면서 오픈을 하자마자 코로나 2.5 단계가 되면서 아예 그냥 영업을 못 하게 된 상황이 나와서 그때가 아마 좀 제일 힘들지 않았나. 결과적으로는 문 닫은 시기에 혼자 나와서 연습을 많이 해서 우승하는 데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좋았죠 조금 좋았고 끝나고 이제 뭐 시상식을 하는데 꿈인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내가 진짜 해냈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승할 때도 방송에 얘기들도 나오고 지금은 이제 TV에서 좀 자주 나오고 하다 보니까 큰딸도 이제 학교나 친구들 만나면 아빠 자랑을 엄청 많이 하고 다닙니다 너무 좋죠 안 그래도 여기 클럽에 몇번 데리고 와서 당부도 쳐보게 했는데 이제 아직은 좀 너무 작으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클럽에 데리고 와서 재미를 좀 붙이게 해서 LPB 선수로 키울 생각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굴러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를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키가 조금 더 크면 재밌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뭐할줄 아는 게없어 갖고 뭘 하고 있었을까 없었어요 꿈이 <웃음> 장구 선수밖에 꿈이 없었습니다. 네. 항상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좀 초심을 잃지 말자. 처음에 당구를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그 마음을 잃지 말고 해야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은 그걸 신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계속 뭐 경기하면서 조금 조금씩 뭐 단점들을 보완에 나가면 되고 멘탈적으로 좀 강심장을 만드는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경기에 나가면 또 많이 약해질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항상 심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항상 뭐 연습이나 경기할 때 실전 경기라고 생각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가게 있어서 게임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뭐 당구 선수기 때문에 목표는 우승을 하는 게 이제 개인전도 그렇고 팀리그도 우승을 만드는 게큰 목표고 꼭 우승이 아니더라도 그냥 좋은 선수라고 그렇게 남고 싶은 게 목표예요. 아직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제 클 때까지 잘 케어하고 또 당구 좋아하면 또 같이 당구 시키면서 당구 선수로 만들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이제 웰뱅, 피닉스 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제 팀 리그 좀 있으면 이제 후반기 접어드는데 또 중요한 경기가 남아있으니까 웰뱅, 피닉스 팀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